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2020년도에 판매된 새제품이고요큰 특징으로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가 하나 둘열 개로 해서 10포인트의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3시의 인덱스 그리고 1 2시의 크라운 시침, 분침, 초침 모두 있는 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계 사이즈는 36mm 이고요 볼렉스의 남성 표준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여성도 가능하고요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쪽은 옐로우 골드 그리고 이쪽은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콤비 제품입니다 현재 쌓여있는 제품인데 상태는 미사용품입니다 그리고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플루티드 베젤이 아니고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베젤이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밑무늬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이 이런식으로 있고요 이쪽에 더 크라운 아주 새 제품입니다 현재 롤렉스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중고로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엄청난 매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품은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더보기를 가시면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의 가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